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이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을 반드시 해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해약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주택연금을 해약한 것이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반드시 해약하는 것이 좋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택연금을 해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즉꼭 해야 할세 가지 선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참고 동영상인데요. 2021년 지난달 7월 30일 날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택연금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제목의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이유, 해약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현재의 주택연금액은 집값 시세에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집값이 오른 가격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주택연금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집값 오른 이익을 전혀 향유할 수 없다. 즉 집값이 많이 올라도 가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한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디디버 이야기하면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많이 내려도 가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계속 지급받으니까 그때는 큰 이익이고 또 가입자가 사망을 해도 그때 당시에 사망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남는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지급하니까 길게 보면 집값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예, 근데 최근 몇년 동안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자,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두 번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예, 근데 단기간 급등은 반드시 조정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즉, 하락. 그렇기 때문에 집값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단기간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해약하더라도 해약한 다음에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물가 인성률 정도의 평균적인 상승은 그것 때문에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약하고 선택할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주택임금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해악 후에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요 해약 후에 재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택임금을 재조정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문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해약 후에 재가입을 하려면 3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이런 의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주택연금을 가입했던 이유가 생활비 때문인데 해약하면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라는 의문 가질 것이고 또세 번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문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집값이 오른다면 가입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9억은. 그래서 나중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이때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만약 해약한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70세 A씨의 사례입니다. 그때.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임금에 가입했는데 그리고 매월 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만 원을 수령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시가가 9억 원으로 폭등했네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주택임금은 여전히 가입 당시 3억 원 기준 90만 원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 기준으로 주택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무려 2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엄청 올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조건 파십시오. 무조건 파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은. 단기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은 왜 올랐습니까? 외부 요인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유동성 엄청나게 돈 저금리 돈이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저금리 금리 이제 막 금리가 다시 0.25 올랐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 저금리가 배경이었죠. 또 수요 공급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살만한 집값이 부족해 있는 이 현상. 이것도 길게 보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즉 외부 요인으로 감안한다면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한 단기 급등은 단기 급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즉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팔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를 다시 기억해 보면, 해약 후에 매도 9억 원이 되었죠. 집값 3억 원짜리가 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면, 판다면 9억 원을 손에 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손에 지는 돈은 그동안 주택연금을 받았던 돈이자, 복리이자 합쳐서 돌려줘야 되죠. 해약환급금 등을 1억 원 정도 감안하면 실제 손에 지는 돈은 8억 원이죠. 자, 이 8억 원에 물론 개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이런 등등 일단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판 다음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한세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 구입을 해서 재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최소 두배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 가격은 9억 원이지만 또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 복리이자 쳐서 돌려주고 또 양도세 등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9억 원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남는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해서 재가입해도 원래 수령했던 연금 주택 연금보다 최소 두배 이상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것 주택 연금을 해약하고 다시 재가입하려면 동일 주택에 한해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이 경우처럼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 새집 같은 경우에는 해지 후 3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 주택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까요? 예컨대 9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9억에 못 미치는 돈으로 해당 지역에서 같은 평형대의 주택을 구입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거주지나 주택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은 감안하셔야겠죠. 어쨌든... 다양한 선택지 중에 첫 번째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주택연금에 바로 가입을 하면 생활비 걱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도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최소 두배 이상 크게 증가하니까 너무 좋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전세 후 차액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집값을 하락하는 것을 기대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내 집을 판 다음에 그판 돈을 가지고 바로 새 집을 사지 말고 일단 전세를 얻어 가는 겁니다. 전세 후 차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차액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택연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죠. 어떻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탐색해 보면 됩니다. 즉 전세 후에 남는 돈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택연금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의 3억 원의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몇년 전에 월 매월 9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주택을 매도하고 8억 원 이하 실제 수령 손에 지는돈 8억 원 이하의 돈으로 일부 전세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돈을 활용하면 매월 90만 원 정도를 원금을 지켜가면서 9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탐색해 본다면 생활비 걱정, 최소한 기존에 받아왔던 연금, 주택연금 수준에서의 생활비 걱정은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품? 원금 보존 추구형, 중위형, 중수익 상품들이 있죠. 예 근데 만기가 없는 월직업식, 몇번방송 드렸습니다만 올웨더 목돈운용 ETF 포트폴리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참고 동영상은요. 목돈 5천만 원 은행은 서운하고 주식은 겁나고 자 이런 제목의 동영상도 있고 또 목돈운용의 최강 올웨더 ETF 이런 동영상도 있고 또 올웨더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매월 한 번씩 보고서가 나오는데 운용 보고서를 제가 그 결과를 방송했던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새 집을 사지 않고 또는 이번의 경우처럼 전세로 있는 동안에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 원래 매도 가격 범위 내에서 재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매도 가격 범위 내에서 재구입. 자 그런데 원래 매도 가격대로 재구입할 수 있나요?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9억 원으로 팔았지만 이것저것 재하면 8억 원 이하가 손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에 받았던 연금 수령액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소 두배 이상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익이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거주지,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주택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단계에 폭등하면 해지 후 매도 할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다음 집값이 하락해도 오히려 이익이죠.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해도 지급받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 안정성을 누리면서 가입 당시 주택연금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매력이죠. 그래서 최근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매매 등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지만 지금 집값이 비쌀 때 가입을 해야겠다 하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는 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을 잘 이용하면 노후에 엄청난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재테크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또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손해지는 양도 차이 그 다음에 해약한 것금 각종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 단기급등, 집값이 단기급등했을 때는 팔아서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